알레르기성 자반증의 가장 큰 대표 증상은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부에 생기는 모든 반점이 또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안녕하세요. 동경 한의원 유승선 원장입니다. 처음 붉은 반점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은 요이 붉은 반점이 자반인지 아닌지를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자반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어떻게 하면 알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 반점은 모두 알레르기성 자반증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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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비교적 반점의 경계가 뚜렷해야 합니다. 둘째, 손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반점이 흐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단, 색소성 자반증도 비슷한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인 걸알수 있는 다른 힌트는 없을까요?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붉은 반점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배가 아픈 복통, 관절이 붓는 부종과 이 관절이 아픈 관절 통증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피부 가까운 모세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붉은 반점이 나타나지만 관절 주변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관절이 붓고 아프게 되고요 위장관 내부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배가 아픈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일부 환자는 구토라든지 혈변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과 붉은 반점이 함께 생긴다면 알레르기성 자반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단 그냥 붉은 반점만 있는 환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꼭 이런 증상이 있어야지만 알레르기성 자반증인 것은 아닙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면역 기능이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사실 면역 기능이 과민해지는 이유는 아주 다양한데요. 특히 감기나 독감 이후에 면역 기능이 과민해지면서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기나 독감 이후에 자반증이 발생했다면 상대적으로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확률이 높은 거죠. 그 외에 알아야 할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중요한 특징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절 통증과 복통이 붉은 반점보다 먼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처음에는 관절이 단순히 삐었거나 장염에 걸렸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알레르기성 자반증인 것을 알게 되죠. 나머지 하나는 혈뇨나단백뇨 같은 신장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신장이 재기능을 못하니까 소변으로 혈뇨나 단백질 같은 것들이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장 증상은 사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꼭 소변 검사를 해보셔야 하고요. 알레르기성 자반증에 필요한 다른 검사는 없나요? 두 가지 검사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사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대부분의 혈압 검사에서 모두 정상이 나옵니다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건데 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맨 처음 한 번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이름처럼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옵니다 반면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정상으로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소변검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증상 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가 꼭 필요하고요 검사 결과 가 처음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변 검사는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알수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렸고요 자반증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가지고 알레르기성 자반증 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반증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인과의 상담이 꼭 필요하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알레르기성 자반증 인지 아닌지를 우리 환자분들이 간단하게 판단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 휴식을 좀 취하시는 거예요.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특히 초기에 피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평소처럼 생활한다면 자반이 갑자기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충분히 쉬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휴식이 중요하지만 단순히 쉰다고 해서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만성적으로 진행되기가 쉽고요 무엇보다 신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레르기성 자반증 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자반증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